컴온 베이비 아기들 있네 아기들 <웃음> 날라온다 아기들 날라와 아기들 <웃음> 날라온다 <웃음> 자 오늘 한편이랑 투디랑 연비랑 함께 즐겨볼 게임은 이거 오락실 옛날에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추억의 게임인데 일단은 지금 제 컴퓨터에 다 접속을 했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 컴퓨터 하나로 모여서 게임하는 너낌스로 가고요 설정 가보시면은 키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초파빨이네요 초파빨 아 이거 근데 좀 헷갈리겠다 오락실에서 할 때는 우리가 초파빨이 그냥 있으니까 따라갔는데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 1P2D 그다음에 2P 한 펜이 갑시다. 오늘 우리 키보드 부서지 겠는데우와 우와아아아아 a 달려라, 달려라 아!!!! 찢어뭐어요아 뭐야!? 한펜이 고장난거야?! 중간에 이상에녹화막 깨졌어 이거 진자가 고릅시다 진자가. 그러면은 뺨 때리기 왕. 어뺨 때리기. 아 거리 재서 때리는 건가 본데? 아 많이 좀 치나? <웃음> 위빙 위빙 위 위빙 위 위빙. 어오오오빙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오, 오, 오. 하지마. 오! 연타, 연타! 어? 아! 아, 승부해. 아, 하! 역전! 역전! 어, 아주 찰지게 들어가는데요. 어, 어 이승이, 베이승이 돼. 안되겠다 많이 힙합 좀안 하. 아하! 댄스 배틀? 님비 <딘비> 봐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아, 이거 리듬 게임이잖아. 이런 게 힘들다고. 어, 어 서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 어 하고 오, 오. 있는 거 맞아, 너네? 어. 오 지금 게이지가 안 올라가지 하나도 이거 마치 약간 유치원 학예회 열었는데 아이들 부끄러워서 어른들 앞에서 춤안 추고 있는 모습 같거든요. 부끄러워요. 자 이번에는 저랑 연비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 너무, 너무 귀엽다. Welcome new baby. 바로 나. 모모카. 아, 잠깐. 죽고 싶냐고 돈부리에게. 아, 잠깐만 돈부리 왜 이렇게 무 생겼어 이 일단은 뺨한번 가시죠. 아 오케이. 체급 차이보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진짜 야 촤. 아아아아아아아 돈부리 여기도 지면 어떡해 내가 고를게 내가 일단 근데 제가 자신 있는 거는 연타는 제가 잘안 지거든요 연어 연타 한번 가시죠 어허 자기들 봐라 뭐야 뭐야 이거 여러분, 구초 보셨어요 구초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챔피언도 대회 해가지고 우리 겨울 대회 열자 어? 나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 잠시만! 3초만 쉬워줘 용서가 없는 거야 나는! 아니 투디랑 한편이 먼저 아니었어? 아 그래도 이게 기준만 채우면은 다음으로 갈수 있는 거네 아... 생존 게임처럼 가는 음 거네 투디야 음 요거 해봐라 너가 근데 이제 파워 가득 채워놓고 각도 맞을 때 시프트 누르면 되는 거 한판씩 번갈아 면서연매 누나 하실? 이피 오케이 이피나이피 이피 키를 몰라 오 많이 갔는데 요거지. 아, 3 1 0 미터 못 넘었어. 어, 이게 310을 넘어야 퀄리파이 통과야. 알라라라라좀더좀더좀더 통과. 아, 좀 더, 좀 더, 좀 더, 발사! 어, 이거 오, 느낌 오, 너무 좋다, 좋은데? 좋다. <웃음> 와! 어, 이번에 내가? 음, 지금이가 지금가 지금은. 지금이네. 아, 오? 이거 느낌 좀 약한가? 좋은데? 됐다, 됐다. 나! 이거 어, 이건 뭘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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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널리 뛰어 <웃음> 이거 왠지 <웃음> 원 모어 타임! 어그 o 이거 한번한 편이가 그럼 g h j 해봐 <웃음> 와 o 어, 어, 난 n 요 n 아 no! Oh,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 우와 우와 우와 우 우와 우와 우 잘해 잘해 우와, 잘해, 잘해, 우와. 잘해, 잘해. 우와. 이거 우리 봐야 돼어야 몰라 <웃음> 뭐야 누가 넘겼어 내가 GHJ 해볼게 뭐 어떻게 하는 라 거지 이거 에라 모르겠다 흔들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나, 알았다 이거 오케이, 계속 오케이. 이렇게 누르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누르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누르다가 점프하고 양쪽 누르다가 한번나됐다 어, 팜팜 조금만 더 점프! 점프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번 이렇게 두아이야이 정도면 에이. 아 이래도 안돼 끝까지 어, 다 에이, 해야 되나 아이, 봐. 야, 봐 이게 제일 어렵다 열 번째 경기 응가, 응가. 어 이건 또 뭐야 봐야 되는데 아이고 <웃음> <웃음> <웃음> 뭐가 눌려있나 봐어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웃음> 어떻게 맞는 거야 <웃음> 와 아, 잠깐만 이러면 겨울 안 열리잖아. 이거 잘하는 종목을 하나씩 정해서 <웃음> 이거 약간 우리 올스타 팀 느낌으로다가 1피만 해. 그렇지? 아, 오케이. 1피만 해서 오케이. 아, 이건 내가 또. 아, 네. 올스타 체크인 나왔다. 음, 응, 간다. 규정 안 돼. 안 돼. 아, 야. 아니, 아, 초반 스포트 미쳤어. 미쳤이아 구축 킬 뻔했다. 어 이거 아까 2D 잘했던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어 됐다. 오, 오. 와. 아, 와. 무정아로 성공. 아로 성공. 세 번째 경기. 아 이거 컴퓨터랑 하는 거를 어. 이거 한펜이 오케이. 어할 만해, 할 만해. 오, 오, 오. 오오오오오아아자이거 이거는 연비 전 가자. 교체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오 씨! 자마 맞아. 오! 오! 오아어디 어디? 어디 와와와데왜 이렇게 잘해? 인파이터 인파이터. 와! 너좀구나어 바로 기선제 와. 하늘 균형 자 이거 한 판이 가자. 너무 평화로운데? 어, 어. 페이크 조심, 페이크 조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의 어, 노란색 해. 점에서 안 움직이겠단 말이야. 중간 중간 중간 풀. 와... 어. <목소리> 아니 저 원숭이 녀석 페인트를 얼마나 넣는 거? <목소리> 예, 예, 예, 예, 예. <웃음> <웃음> 오 예스. 아, 이제 다섯 번째. 아이제 다섯 번째 밖에 안 돼? 어... <목소리> 이거 아까 누가 잘했지 우리? 아까 연비가 이었던 거라 그래. 연비 누나 동시에 들어왔어 아 맞다 야, 그럼 내가 해볼게 눈치 보다가 아, 그렇지 멋있어. 야 이러면 가야돼 이러면 가야돼 우와 오 잘한다 잘한다 조금만 더 야, 들어가버려 그냥 때리지 말고 아 이거 안돼 안돼 이거 2D가 하는데 알트랑 컨트롤 우리도 도와줄게 쉬프트 타이밍만 맞춰봐 <목소리> 어, 이 정도는 됐어, 됐어. 오케이. 우리 방금 팔 여덟 개였어. 어, 이건 내가 해야겠는데, 그럼? 오. 자, 자, 가자! 리듬을 타버려! 파, 초, 빨, 파. 오, 나이스. <목소리>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목소리> 타, 타, 타, 타, 타, 타. 오, 괜찮아. 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너무 멀리 왔다도 이거 뭔지 몰라 봐야 돼아 연타야? 뭐 어느 타이밍에 파란색을 누르는 거지? 뭐 내가 해봐 그러면? 그러니까 연타 형이 해봐야 돼 도착하자마자 딱아 게이지 모아서? 아 게이지 있다 잘하는 거봐 이런 거 진짜 <웃음> 표정 도 표정 우와 그냥 악에 맞췄지? 바로 나가줘야겠지? 아나있어 아하 우와. 11번째 아 이게 아, 어려웠지? 운전은 케빈님이 하고 내가 알트 눌러줄게 알트 연타해봐 샷할 때 맞는다 연타된다 연타된다 연타 된다. 이거 내가 정확히 맞춰야 되나? 이거? 컨트롤 누르면 1인칭으로 바뀌거든요? 진짜? 1인칭으로 해보자 그럼 음 오오 <목소리> 음. 어? <목소리> 어, 어. 아니 두렵게 안 맞는데? 어, 오, 야간 요각도, 그거요. 요각도, 요각도. 어, 어, 됐다. 오, 나했어. 잡았다. 아니 근데 이게 그릴라를 달걀로 잡아? 아 이게 다른 게임이 있네. 오. 연타인데 타이밍을 맞춰서 연타를. 오, 어... 뭐 <웃음> 어, 이러냐? 이거 누가 이 그럼? 나 나. 알았어. 가자 어, 어우 빡센데 굴러오는 거 어, 자체가. 어, 아, 어다 어, 어. 맞았는데요. 어이스 오! 잘한다. 아 지금 바로 그냥. 이하게나 <목소리> <천천히. 목소리> 29, 28. 천천히. 침착하게. 와 좋아. 얼마 안 남았어. 25. 자. 아! 될것 같은데? 됐아 바로 바로. 야 와. 됐다. 호. 어 <목소리> 파이널 라운드다. 예, 어? 왕자. 야 진짜 미친. 미친 심리전. 어. 와씨 말이 어. 돼? 아니뭐해이 어, 그래, 그래, 그래. 공격이, <끼리> 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오 진짜, 진 공격이 최짜의 수비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뭐야 나이짜진게 오씨 진씨 진짜, 진짜, 씨짜 진짜, 진짜, 오짜 진짜, 진짜, 뭐야 진짜, 진 아 로드 랭크 뭐냐 갑자기 이거? 우 우와. 와아! 우와, 와 268등! <웃음> 야 이렇게 해서 챔피언 등급! 이렇게 해서 파니 파니 한 파니가 세계 최고의 분유 광고를 찍을 수 있는 모델로 하하, <웃음> 세계 최고. <분유> 네, <웃음>